이겨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Hi. 자 오늘은! 여기 맨 끝에 있는 저 파란 쥐를 봐! 어? 누구야? 군대에서 살아 돌아온 쥐들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쥐들대입니다 <웃음> 충성!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웃음> 아, 오셨군요! 아 드디어 저녁하고 왔습니다! 복겠했습니다네 오늘 복귀 기념으로 경찰과 도둑 해볼 거예요. 아 설레네요. <웃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갇힌 우리 친구들을 탈려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래는다 감옥에 넣으면 이기는 거고. 이기면 늑대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숨는지 한번 봐야겠다. 어? 어 몰라 이맵을 처음 해보는데? 거기 길 없쥬? 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뭐 어, 놀래 아, 나도 할래.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넌 다시 어? 군대 쭉? 나가. 또 어, 재밌잖아에. 어, 그런 말 그런 말 하지 마. 범인 <웃음> 여기 있다야. 여기 사람 있다. 음. 아, 뭐 관심을 안 주네. 나한테 음. <웃음> 관심 없어. 와, 쟤네 잡으면 두 마리 치킨이야. 빨리 가서 잡아. 두 마리나 있다고? 음,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있는데. 못 찾지? 같이 있어. 못 찾지? 이러면 난 모험을 떠나겠어 <웃음> 안녕 음 잘가 <목소리> 아니 댕댕이님 제가 발로 해도 이길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진짜 뭐 어딨지? 나 한명도 안보여 <목소리> 아니 한명을 못찾네 우리 아 여기, 댕댕이님 여기 여기 제가 명단... 뛰어다녀 드릴게요 아 늑대야 명당에서 벗어나면 뭐... 어떡해 어? 어? 어디간대요? 어? 어, 어? 어디간대요? <목소리> <하네요. 목소리> 아니 개놓고 농락을 하네 <웃음> 저파란귀 잡아라 <목소리> 야... 블랙골로! <웃음> 군대다가? 뭐 발로 해도 이겨? 아 제가 머리로 해도 이겨? 살려줘! <웃음> 살려줘... 야 감옥이랑 좀 멀어! 오오오... 오오!! 도망가! 도망가! 야, 가자 가자! 야도망자도망자 도망가! 도망가! 야살려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와, 나이스,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웃음> 야, 야, 야. 두 도망가. 아... 2마리 도망가는구나? 오우! 으아악! 도망가! 오 재밌는데? 바로 이도이기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아아아 <웃음> 아, 아니야. 분명 아, 번만 달려한 번만 달려줘요딱한 번만. 딱한 번만. 그냥 죽어 그냥. 어느 애라고 눈꽃만큼도 없구만. 그냥 죽어. 그냥. 아, 그냥 죽어. 아,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어? 아니, 아니 역시 악당들이라 그런가. 이때 해설처럼 등장하는 길이야 모두들. 우승! 이겼다. 귀여워. 어 뭐야? 죽었는데? 쟤네 두 명은 못 나왔다는데? 구독. 설마 화장실 변기 뒤에 숨는...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그럼... 거기 내 명당인데 말하면 어떡해 거기 또 숨는 거 아니겠지 아 거기는 맨날 숨어가지고 어? 어야 이거 재밌어 지겠구만야 여기 좋다 여기 진짜 좋아 어? 어, 어. 어 뭐야 야왜 뭐 이렇게 어. 스피드가 빨라? 어? 뭐야? 어? 어? 아 몰라 몰라 몰라 어디 있어? <웃음> 한번 볼까? 얘들아, 나 감옥에 갇혀 버렸어. 살려줘. 경찰님, 제죄 죄명은 뭔가요? 으음 못생긴 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나좀 구해줘. 아니 여기 또 온다고? 감은 녀석. 아 진짜 감 좋네. 어디 있을까? 미아야너너딱 <웃음> 얼굴 보니까 못생긴 죄다. 나는, 나는 온 내가. 세상에 있는 여자들의 마음을 훔친 죄로 들어왔어. <웃음> 어, 어 살려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아. <웃음> 구하는 <웃음> 의미가 없었지? 요맨아, <여기는 웃음> 우리 진짜 <웃음> 민폐다. 어. <웃음> 야, 어? 우리 에이. 구하러 왔구나, 요르르. 아니, 나도 잡혔어. <웃음> <웃음> 아니, 세상에. 이율대안 <웃음> 구하냐? 네 동료들. 뭘 구해? 가방이 있어. 안 구해. <웃음> 저 차도 개인주의 개인주의 한번더 가야 돼. 야 여기 곰도 잡혔고 토끼도 잡혔다. 쥐만 잡히면 되겠구만. 강아지랑. 이때 아, 오마해 우리의 나카마잖아 구하러 와. <웃음> 댕댕아 우리 구하러 와. 야야 <웃음> 네. 여기. 쥐, 곰, 토끼가 잡혔다! 아? 안녕하세요? 아잘 알았다! 어... 빨리 좀 나갔다. 온다! 야 댕댕이 온다! 나갔다. 댕댕이가 나갔다. 우리 구하러 오고 있어! <웃음> 얘들아! 살아나. 아, 살았다! 아! 어, 뭐야? 왜안 살아나? 아니, 아니 그쪽으로 오면 안 되고 문, 문으로 문 와야지! 잠시 후... 어? 어? 역시! 어, <웃음> 역시 한 명을 잡고 가는 건가? 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찾는 법이야! 아니 어떻게 왔어? 어떻게 봤게 그냥 뒤돌았는데 뛰고 있뜸만 아니 어떻게 본 거야? 호이는가? 어떡해?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어? 오? 근데 이게 뭐상명히 어? 어? 어려운 거지? 아니, 어? <웃음> 블랙홀 <웃음> 아! <웃음> 아! 왜 둘이야? <웃음> 아, <웃음> 아, 둘이야? 야, 야, 야, 왜 둘이야? 아! 숨어 있었는데. 야왜그어 왜 <목소리> 네가 잡히냐 근데? 여왜라그 <목소리> 네가 공이 서 나와! 한명이왜딸려오는 거야? <목소리> 대포다 대포! 아오 한여? 안녕. 늑대야 너밖에 <목소리> 안 남았어 너의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난 너무 멀어 난 너무 멀어. 늑대야! 네가 우리의 영웅이야. 문으로 문으로. 오케이 으아, 도망쳐! 으아, 우와. 으아. 다 잡혔어! <웃음> <잦았어. 웃음> 와! t w hours later. 아 담요 경찰 드디어 수색 작업에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아, 아 저기에서 토끼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자, 아 와! 나 발을 잡아먹기? 어어버렸어 t 포 실력이 아주 훌륭한데요. 이번 경찰은 체포를 <웃음> 잘하니까 h a t 가면 안 되겠어. 감옥 주위에서 활동할 t 처럼 보이죠? 그 토끼는 우리 말단이라고? <웃음> 우리가 t e r 갈 h 같아? s 어, 음. 말단 그 토끼는 필요 없다 잡아먹어라 뭐라고요? t <웃음> 좀 눈물 w 지도 없어? 없어 <웃음> 다 m a 어 t e r What's the matter? w h 저 어, 벌림 받았어요 아 진짜 음. 버렸네? 아니 우린 동료를 버리지 않아! 요로는 감옥에 평생 썩어라 그냥 어 너무해 구매네? 아 어떻게 알았지? <웃음> 어떻게 알았지? 도망쳐! 도망쳐! <웃음> 뭐지? 분명히 이쪽에서 봤는데? <웃음> <웃음> <웃음> 정말 너무 못 찾는걸? 아니 분명히 봤는데? 힘드 줘? 저는 뭐.. 가판대에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어? 어? 지금 힌트를 주자면 넌 내가 보여 지금 내가 보인다고? 너도 내가 보이고 나도 너가 네가 보여 거짓말 치지마! 어? 그러네? 저기 있네? 어디있는데 <웃음>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알면서 저러는 거죠 지금? 알면서 지금 하지만 잡을 수 없죠? 베테랑 도둑이거든요 어? 어? 어? 아하하하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말 어, 됐다. 됐다. 땅이다! <웃음> 아, 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딱한 명도 안 와? 응, 음, 절대 안 가지. 노잼이네. 우리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이들 로맨서. 잡았어 잡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